안녕하세요 유튜브 4.0 컨설턴트 김옥선 입니다 오늘은 채널 만들기 사전 준비 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만드는 목적을 정하셨다면 채널을 만드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채널을 만들기 전에 또 한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1 0이면1 100, 채널 운영을 지속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시기가 일찍 오게 됩니다.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이때 확실하게 준비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동영상을 만드는 데만 전념하면 되기 때문에 원활하게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전준비편 6가지를 알아볼 건데요 그중 가장 첫 번째로 지메일 계정을 아직 갖고 있지 않다면 계정을 만드십시오 혹시 혼자 지메일 계정을 만들기 어려우시면 다음 영상에 지메일 계정 만드는 영상이 있습니다 꼭 그거를 참고하시고 지메일 계정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채널 콘셉트와 타깃 시청자를 정해야 됩니다 어떤 마음으로 유튜브를 시작할 것인가 시청자에게 어떤 것을 전하고 싶은가 제공할 수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러한 점들을 생각해보고 먼저 글로 써보십시오 콘셉트와 타겟팅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성공하고 싶다 콘셉트와 타깃을 정하는 방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콘셉트와 타깃을 정한 다음에는 채널 이름을 생각하십시오 기본적으로 기억하기 쉽고 검색을 많이 하는 조합을 생각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널 이름을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깊게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널 이름을 정하는 요령은 채널 이름 짓기 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널 이름을 정한 다음에는 경쟁 동영상이나 경쟁 채널을 리서치해야 됩니다 이 리서치에 따라서 성공할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리서치 방법은 유튜브에서 리서치하는 네가지 포인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본론은 사전 준비 여섯 가지를 세세하게 설명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이 구글 계정 만들기 편입니다. 자, 다음 영상으로 가볼까요?